그럼 분위기를 바꿔서,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. 장구야! 제발 말하지 마! 이 얘기는 진짜로 있었던 무서운 얘기 <웃음> 옛날에, 한 옛날에, 나고 내가 한 명, 캄캄한 숲속길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지. 바로 옆에 있던 <웃음> 숲을 속에서 갑자기!